야, 아 이건 또 새롭네 눈을 딱 뜨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1치킨 음, 알만툴 게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무인력이라는 1맵 1치킨 대회 출품자 쪽코루 게임입니다 이번 주제는 고립이라는 주제로 게임을 만들었죠 이번에도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을지 기대하면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이야... 아, 이건 또 새롭네 어, 뭐야 주인공이 잠든 거야? 아, 이 도입부가 굉장히 뭔가 빠르네요 지금 지하철역을 타다가 깜빡 졸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위아래로 이렇게 볼수 있고 쉐 f 2로 달릴 수 있어요. 오, 스태미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네요. 차는 것도 빨리 차고 잠들기 전에도 있었던 가방이다. 주인이 가져가지 않은 모양이다. 뒤져볼까? 사탕을 찾았다. 오 핸드폰으로 인터페이스 정성이 느껴집니다. 가방 초코바 허기가 회복된다. 허기가 조금 회복된다. 허기? 허기라는 시스템이 있나봐요? 뭔가 약간 생존형 게임인가? 왼쪽 가보자 왼쪽. 문은 잠겨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콘크리트 벽이 보인다. 여기서 문을 열어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헉. 여기가 어디야? 열차는 정거장까지 도착하지 못한 것 같다. 어? 여기 종이가. 종이들이 흩어져 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었다. 라고 적혀있다 없었다? 왜 과거형이지? 설마 이거 약간 루프물 이런건가? 어? 여긴 가져요? 가방이 어렴풋이 보이지만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거의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이 떨어져있다. 손전등을 주었다. F키로 켜기, 끄기. 어? 배터리 제한 있네? 근데 뭐이 정도 속도면 괜찮지 않을까? 잠깐만 막 글을 읽고 있는데도 계속 달네? 이건 좀... 재때리고 싶은데요? 야! 글 같은 거읽을 때는 멈추게 해줘야지. 어? 여기 살짝 깨져 있지 않아? 열리지 않는데 창나무로 어두운 정류장이 보인다. 내가 지금 잘못본게 아니라면 여기 역시 사람 보이지 않.. 방 뭔가 지나갔는데? 뭐지? 뭔가.. 흰색같은게 지나갔거든요? 일단 빨리 가자 배터리가 다닐까 조종실 문은 잠겨있다 아왜 또.. 왜또 돌아가래 어? 아, 어 여기 나가지는구나 어 오케이 나가는 길이 왼쪽이야? 그러면 오른쪽을 봐야겠네 어? 오른쪽도 나가는 길이야? <웃음> 어 그래 일단 오른쪽부터 어 이거 약간 그 게임 생각난다 그 여자 주인공이 나시 입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 가서 총 쏘면서 이제 괴물들 죽이는 고어한 게임 있잖아 썸네일 선정적이라고 논란이 약간 있었던 어, 뭔지 알죠. 급속충전소가 있다. 배터리를 충전한다. 핸드폰이 아니라 배터리를 급속충전 가능한 것 같아요. 저장이 있고, 아 배고픔 수치가 있네. 지금 보니까 배고픔이 계속 달고 있었네요. 충전을 하고 배터리가 바로 100%로 어, 약간 그 느낌이 진짜 비슷하게 있네. 직원 전용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다. 그니까 러 직원 전용 출입금지 직원들만 출입금지란 뜻이죠? 개소리야!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 캐비닛은 잠겨있다 어? 숨는게 있네? 형광등이 널려있다 공구들이 놓여있다 딱히 쓸만한건 보이지 않는다 그니까 러 이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자에서 500원을 찾았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들은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아 여기도 어렴풋이 화살표가 있기는 하네 <웃음> 아 이게 상호작용이 된다는 뜻인가? 아... 그래도 꼼꼼히 보기는 해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상자에서 300원을 찾았다 창살로 막힌 문이 있다 문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다 창살 너머로는 공구들이 보인다 음. 이런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도 돈은 필요하죠 더러운 세상 뭔가 약간 내가 상상했던 주제에 걸맞는 게임이기는 하거든. 고립하면 은 이런 게임이 나올 거라고 나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도입부가 너무 미흡해서 약간 몰입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개뜬금포로 혼자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혼자서 아무 목적이 없이 지하철을 돌아댕기고 있으니까 스토리가 급전기하는 느낌? 이앞에 셔터로 막혀있다. 여기 나갈 수 있네요.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나 봐요.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매 에너지 드링크 800원 컬러 마시면 허기가 회복된다 마시면 스태미나가 회복된다 스태미나는 솔직히 금방 차니까 안 해도 될것 같고 생각보다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달아서 일일이 매번 충전하는 게좀 귀찮긴 하네 종이가 붙어있다 오른쪽 여자 화장실 이라고 휘갈겨있다 쓰레기통을 뒤져본다 뒤졌다 왜 이런 게 있지 불안하게? 초코바를 얻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다. 쓰레기통을 뒤져볼까? 300원을 발견했다. 이제 좀 하나 먹어볼까? 허기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20차네요. 20. 초코바 하나에 20. 어느 화장실로 들어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쪽지가 적혀 있었는데, 어, 여기 유독 어둡네요? 남자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남자 화장실. 아, 불을 내가 켠거구나 소변기다 열어도 되는건가? 어 왜이렇게 멀컹이 하세요 어? 여기 아이템이 도시락을 얻었다 예야자 yeah! 남자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걸어 나갈까? 이, 이, 얘, 얘왜 자꾸 불안하게 쓰잘데기 없는거 일일이 다 물어보지? 그러니까 여자화장실에 뭐가 있다는거야 지금 그지? 배터리를 충전하고? 아 근데 변기에 왜 도시락이 있었을까? <웃음> 아 저기 숨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먹은거야? 아 마음 아파 여자화장실 마치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전등이 부서져있다 어우 너무 어두운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배표기가 켜져있다 눌러봤지만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다 ATM은 작동하지 않는다 유감 작동이 안하면 그럼 부수면 되지 않을까? 자판기의 품목은 전부 다 같은지 한번 보고 같다는 걸 확인한 뒤에 혀를 차면서 굳이 왜 자판기를 여, 여기다 두 개를 뒀지? 퀄리티를 위해선가? 라는 의아함을 가진 채 진행을 해봅시다. 감전주의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인다. 안내판을 보니 전기실로 가는 문인 것 같다. 전기실... 상자에서 500원을 찾았다 cctv 나 배터리 묘하게 모자란데 지금? 괜찮은거냐? 불 꺼져도 돼 이거? cctv가 켜져있다 cctv를 본다 어딜 볼까? 내가 나왔던 지하철이 보인다 어딜 볼까? 정거장 위 여기는 내가 나왔던 지하철의 맞은편인데, 맞은편이라고 지금 치명적이 노타가 보여요. 어딜 볼까? 오른쪽 통로, 통로가 보인다. 어? 뭔가 심상시 않은 느낌이 든다. 어디를 볼까? 계속 보고 있는 건 위험할 것 같다! 맞지? 어? 이거 뭐지? 직원 카드를 주었다. 어, 이거 밟을 때마다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데? 어, 위험한데? 여기 EXIT는 좀 나중에 가보고, 오른쪽으로 계속 쭉 가볼게요. 진 배터리가 저장 한번 하면 한 20% 달아있어. 아 <웃음> 어, 미친듯이 빠지는데 전력이? 상자에서 500원을 찾았다. 상자는 보이는 건 일단 다 뒤져야 되네.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센터. 잠겨있다. 이쪽은 완전 막혀있네. 잠겨있다. 긴급한 순간에 달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어다닙시다 괜히 뛰었다가 소리가 막 크게 나면 안 되니까 돈 많이 모아뒀다가 뭐해 콜라 하나 사자 콜라가 1200원이나 하니까 편의점 도시락 단무지가 눈에 띈다 먹으면 허기가 해복된다 도시락보다 콜라가 더 많이 채워줄 것같지는 않은데 일단 사탕이 진짜 미미하게 찰것 같아 한10 정도? 지금 배고픔이 81이니까 오차네? 아 근데 현실적이긴 해 사탕으로 배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 매우 낡은 카드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인쇄되어 있다 흠집이 많이 나서 알아볼 수 없다 어디 직권 카드지? 자 이제 EXIT 아니 소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뭐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 어, 발에 힘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 뭐 천둥번개 치는 줄 알았어? 나자 이제 이 반대쪽 어? 여기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빛을 비춰봐도 빛이 닿지 않는다 이쪽으로 가는 건 위험할 것 같다 강제로는 못 가네 아 어차피 여기로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아까 그 EXIT로 가는 게 정상 루트 아아 아, 여기가 직원카드 어차피 못들어갔었었구나 자 직원카드를 얻었고 이제 여기를갈수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누군가의 메모를 얻었다 여자 화장실 전등 교체할 것 창고 열쇠는 문옆 소화전에 있으니 확인할 것 그문옆이 여자화장실 얘긴가? 가 아니라 여긴거 같죠? 여자화장실인가 보네 어 여기네 아니잖아 아씨 어디야 창고 옆 소화전이요? 창.. 창고가 어딘데? 맨 처음 캐빈에 숨었던 곳? 여기? 어? 소화전을 살펴보았다. 창고 열쇠를 발견했다. 그럼 여기 열려? 어? 여기 왜볼수 있다고 뜨지? 형광등을 가져갈까? 갑자기? 여자, 여자 화장실 전등, 전등 교체할까요? 원래 형광등이 나중에 필요한데 내가 지금 여길 먼저 와버렸나 봐. 형광등이 왜 필요하지? 아 여자 화장실 불을 고쳐야 되나봐 아그 그러니까 쪽지 있는대로 해야되는거네 화장실 불을 다섯번 켜라 라고 휘갈겨져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자 전등이 부서져있다 교체 자 하나 둘셋 네 다섯. 아, 이거 이 개새. 뭐야 나 나야? 뭐? 어어 어? 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어? 안 오지? 아니 괴물이 갑자기 와 잘린 살점을 얻었다? 상자에서 300원을 찾았다 잘린 살점 부드럽고 물컹하다 형광등 형광등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아까 봤고 이제 가면 되나? 잡혔다. 아니 아 이게 부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뒤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니 근데 너무 개뜬금포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맵을 이동하고 나서 무조건 뛰어야 돼.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 기분 나쁜 동상이다. 작품명은 사교신이라고 적혀있다.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잘린 살짝? 여기에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쳐다보는 듯한 느낌의 그림이다. 작품명은 스탠드라고 적혀있다. 아무것도 없다. 우악스럽게 생긴 조형물이다. 작품명은 샴 쌍둥이라고 적혀있다. 잘린 살점을 사용했다. 응? 왠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다. 작품명은 응시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다. 웃고있는 얼굴이 그려져있다. 작품명은 웃음이다. 살점을 계속 모아야되는건가? 돌아다니면서? 저 괴물들이 날 굉장히 닮았는데 의미가 있는 걸까? 쓰레기 냄새가 몸에 배였다 피곤해졌다 잘린 머리 퍼즐이 너무 뜬금없는 느낌이지 않니? 천원을 발견했다 애초에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퍼즐을 푸는 것도 납득이 되기는 하는데 선원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불안하게? 1 0원을 발견했다 에너지 드링크가 필요한 날이 올까? 어? 이거 원래 작품이 없었냐? 이거 원래 작품이 없었냐? 어? 원래 없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1 0원을 발견했다 아 원래 없었구나 일단 머리는 여긴 것 같은데 뭐지? 응. 완성했고, 이거 완성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 팔, 팔이랑, 이 친구의 눈인 것 같아요. 뜯겨져 나간 눈. 지금 열쇠 하나 얻은 거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들어갔던 창고 안쪽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던 곳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어어어어어이어 어?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난이도라는 겁어자 진정하고 일단 뭐 여자 화장실? 다시 들어가어어 아까 좀비가 나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 여기 눈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쪽으로 가서 쇠창상으로 쇠창살로 막혀있던 곳을 창고 열쇠로 열면 되겠죠 여기 음 나이스 드라이버? 나사를 풀수 있을 것 같다 드..드라이버? 나사가 잠겨져 있던 곳이 있었나요? 난 딱히 기억이 없는데 <웃음> 컴퓨터가 완전히 부서져있다 <웃음> 괴물이 와가지고 다 부섰나봐 SCP야? 부끄럼쟁이? 야 모니터로 벗어 개박쳤나자눈 드라이버를 환풍구에 사용하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표시가... 들어갈까? 나도 왼쪽에서 다가오는 게 주인공인 줄 알았어 그리고 오른쪽에 손전등 들고 있는 애가 다른 애인 줄 알고 아니 이게 위치가.. 야, 씨. 야이 씨. 스바라시야 이 제작진 혼나야 되고. 어? 손이 있다 잠긴 문을 열었다? 여기가, 아. 아, 동선은 잘 짰다. 동선 인정.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왜? 왜? 왜? 왜? 왜? 왜?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저장을 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큐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지? 뭐안 나오지? 아니, 저 몹이 사라진 부금좀 끊어주세요. 스바라시아. 잘린 손. <놀람> <놀람> 안 도망가죠! 정신을 잃었다. 스토리인가봐요. 어? 그저 내 시체인거 같다? 시체로 막혀있다 내가 죽어있다 전혀 충격을 먹지 않는 느낌인데요? 주인공이 스토리 알아서 파악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걸? 어? 어? 어? 어 이거 안좋은데? 열릴것 같은데? 아씨, 아유, 연타 해야 되는구나. 반대쪽 가서... 아이, 그걸 알려줘. 그 세이브가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연타라고, 하 그러니까 저기를 본 다음에 연타라고. 하 알았어. 지금 아저씨, 이리좀 와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개 빨라? 어. <웃음> 어? 튀어! 여기다! 아. 아 진짜 이건 좀선 넘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오른쪽에서 나와요? 괴물이? 아! 왼쪽? 튀어! 잠깐만! 야 스톱! 가방! 에너지 드링크! 잡혀... 잡혔다고? 잡혔아 근데 내가 이거 에너지 드링크 미리 안 사놨으면 그냥 뒤지라는 거잖아요 아니야? 살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야? 벗어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평온하게 자기 자리로 와서 잠을 잔다고? 잠이 와? 아니 이게 끝이라고요? 일단 게임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게임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 기승전결에서 승! 하고 끝났어요 기도 안 나오고 승! 이러더니 끝났어요 진짜로 전도 없고 결도 없어 음. 이게 제작 기간이 좀더 있었으면 은 제가 봤을 땐이 작품도 제작 기간이 좀 짧아서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게 조금만 더 다듬고 스토리에 살을 붙이고 했으면 은 훨씬 더 무섭고 재밌는 게임이 될수 있었을 텐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잖아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은 훨씬 재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컨셉 하나는 완벽하게 잘 잡았는데 제작을 좀 덜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무인여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음.